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이제 가족의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오늘 다 저기 정리해서 마치고 늦은 시간이었어요. 비보가 날아든 건밤 10시가 넘은 시각. 전보가 왔어요. 동생이 사망했다는 건 전보요. 송이가 접했고요. 삼남매의 막내로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했던 동생. 이나대 r 아로티 출신으로 한달전 장교로 임관한 동생은 당시 육군 보병학교에서 유격 훈련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축구 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축구 보다가 아, 운동장, 예, 축구 보다가 네, 갑자기 절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에 이제 갔었을 때 처음에 이제 동생을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군에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못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7년 만에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내신 분이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받아보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아, 받아야죠. 제 동생이 겪은 건데 저도 알아야죠. 주세요 그랬더니 아, 너무 참혹해서 제가 이거 못 보내겠다고. 이거. 그, 그분이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서 나 괜찮다고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건 어디에서도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승균 씨는 군 복무를 마치는 대로 대기업 입사가 확정돼 있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3,600여 명의 ROTC 동기들 중에 174번 군번을 받을 정도로 성적과 체력이 우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동생이 장교로 임관한 지한달 만에 차디찬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군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시키겠다면서 서둘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37년 만에 통보받은 진실은 동생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4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최소위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앞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 이게 원본인 건가요? 네, 자필로 기재해서 네. 어, 직접 픽스로 저희에게 접수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숙이로 쓰셔서 아네 그렇죠. 30여 년전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신 분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국방부에 1984년도 훈련 중에 돌아가셨거나 봉무전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지 그 여부를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 1984년 육군보병학교에서 훈련기간 사망한 장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 그 당시 이미 과로사로 결론 내려진 사건입니다. 후회와 반성에 가득 담긴 손편지. 군 동기의 죽음이 평생 가슴에 사무쳤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훈련 기간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최소희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진정인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연락 받습니다아 네, 예예. 그는 함께 훈련받은 중대원 200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옛 때는 머리가 안 빠졌고. 원래 알던 친구였어요? 이름도 몰랐지. 그러니까 단체 사진에서 얼굴이 가려진 친구가 한명 있어요. 아, 어, 어, 나는 나는 그 친구가 그 친구 주단 차가겠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동기의 죽음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이상봉 씨 제대한 지4 0 년이 다 되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도 생친구들이 쭉 이제 중대별로 소대별로 앉아 있고 나고엔세 명이 대표로 이렇게 불려 나갑니다. 친구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 맞는 거는 일상적인 일인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첫 번째 친구가 맞고 나가고 두 번째 내가 몰려갔거든요한 대를 딱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본능적으로, 생각할 턴도 없이 입으로 끼고 고구려져버렸어요. 이것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한번 체벌을 허벅지를 맞아가지고, 진물이 나가지고 교복 바지하고 들어붙을 정도로 체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내 가슴에 아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때는 딱한대 쳤는데, 아,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처음에... 훈련 기간 강도 높은 얼차려와 구타가 빈번했고 특히 최승변 소위에게 집중됐다는 겁니다. 한두 장면 기억나는 게 있나? 그 친구 거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네? 매달려 있어? 예, 네, 거꾸로 매달려 놓고 코에다가 주인자로물 붓는 거라든지. 근데 그거 그거는 직접 현장 눈으로 보면서 그때도 나도 잘못하면 저대 돼야 되는데. 그냥 두려웠던 게이 이제 아직 남아 있고 처적 처적 걷고 있는 모습으로 가는, 가는 친구를 본 기억이 이제 저는 제,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더라. <웃음> 죽었다. 그이기내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두려움, 친구의 억울함을 눈감았다는 죄책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군대에서. 제단 사람들 숨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뭐, 그런 수준인데, 이 친구의 그 사망에 이르게 한그 행위들은, 그 행위자들은, 그냥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으로 최승균 소위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전역한 상태. 조사관은 중대원 200여 명의 소질을 파악해 일일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6명 중에서 한 6, 7명만이라도 제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이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 뜻하지 않게 70여 명이 넘는 분들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206명 가운데 70여 명이 답장을 보내었고 그중 46명은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대체 최소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소희와 함께 훈련을 받았다는 이중대 동기생들이 PD 수첩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그 살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군홧발로 교관이 짓밟고 또 몽둥이로 때리고. 근데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아 소리가 야전 침대에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알미늄 세시로된 그런 파이프 비슷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무차별하게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사망하기 전날인가에 그데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승균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 또그근데 그냥... 누런 코를 흘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뭐 딱지도 못하는 거야, 가 그냥, 진짜, 아기들 누런 코, 이렇게 흘리듯이, 하, 참, 진짜, 그때 내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코라도 한번 닦아주든가, 정신 차려, 이 말하고, 응? 어깨라도 한번 쳐주든가, 말에도 한마디 해보지 못해준 게, 제일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최소희와 같은 해 장교가 돼 함께 훈련받은 ROTC 22기 동기입니다. 서로 목격한 상황과 시간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이야기는 당시 최승균 소희에게 극심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최소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이 모든 일들이 유격 훈련장에 입소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벌어졌다는 건데요. 최소희가 엿새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이유 대체 그 6일 동안 최소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목소리> 밑에 보시면 자측에 하얀 철탑 같은 게 보이시죠? 아, 철탑이요? 네네네. 거기가 장국대요. 이쪽 길로 가면 넘어질까, 3km. 사건이 있었던 유격장으로 가는 길. 3 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이곳에 대한 기억만큼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화성군 동복인데 굉장히 오지입니다. 네. 산악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유격장 자체가 그 바위가 바위산인데, 소급장교 교육 과정이라 해가지고, 소대장 그 임무를 하시도록 교육을 받는 건데,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한 동북 유격장. ROTC 초임 장교들의 교육장으로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일일 가서 이동북을넘어이 아, 네. 예. 어, 이렇게 갔 광주 상무대를 출발해 천백고지의 무등산을 넘어 유격장까지 도착하는 54km 행군이 유격 훈련의 시작. 지금도 기억나는데 산, 산을 끝까지 올라가서 넘어서 유격장이 나와요. 그데그 산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넘기가. 완전 군장하고 거기다가 뭐 M60, M60 같은 그 총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 무거운 장비들을 쥐고 40kg 정도를 저산 넘고 물 건너서 가는 거예요, 유격장으로. 험난한 산악지대를 달려야 하는 극한의 행군. 최소위는 행군 도중 발목을 다친 것으로 보였고 그로 인해 남들처럼 뛸수 없었다고 합니다. 기억으로는 최순균, 소위 동기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이 정상적인 구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을 겹질렸거나 근데 걸을 수가 있는 발목이 아니었어요. 동북 유격장 인근에 도착한 것은 점심 무렵. 새벽 1 시부터 꼬박 1 2 시간을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행군하면서 다리를 조금 삐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다쳤다고 다리라서 조금 우리 번데하고 조금 늦었는데 그래한한 육칠 분. 내가 볼때 당연히 다리가 그러면 낙오를 할 수밖에 없죠. 먼저 도착한 대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나고자 그룹엔 강도 높은 얼차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교관들이 국가에 이제 엎드려 뻗쳐를 해놓고 그때부터 좀 구타가 좀 있었죠. 몽둥이로 이제 엉덩이 이제, 이제 허벅지 쪽으로 이제 때리고 몇때 맞으면 이렇게 이제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 이렇게 이제 쓰러지면 이제 발로 차고 이제 이제. 브라를 차고 언제 봐. 동지 오른쪽 힙 위에 이수통이 있으니까. 바 네. 빠따를 치다가 수통을차 가지고 수통이수이 깨져 깨서 내가 본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벌어진 건 그날 오후. 구보를 하는데 낙오된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그 선녀탕에서 박박박 기는 거예요. 자러 올러, 자러 올러, 울어울러뭐 그냥 뭐앉아 일어서 막 거기서 엄청나게 그 더러운 오물은 다 뒤집어 쓰고. 이른바 선녀탕이라 불리는 잔반통 물에 들어가 심한 얼차려를 받게 된 최소희 이미 체력과 정신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다시 얼차를 받고 이제 오면은 몇번올빼미 몇 얼차를 끝하고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이렇 이제 혼자. 그러니까 그때 그 교관 하나가 뒤에 달려와서 이제 차버렸거든요. 발로 허리를 그냥, 그냥 차버리더라고요. 이게 팍! 쓰러졌죠 발로 밟고 차고 몽둥이로 치고 그랬죠. 엎드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구목 같은 거 맞으면 요가구목이 부러져요. 왜냐하면 한 유격 들어가기 전에 한달 전부터 PT 체조라고 계속하거든요.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들 알들이 꽉 빼고 있어가지고 이만큼 맞아서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괭이 자루 같은 거안 부러지는 걸로 때렸죠. 교관에게 사정없이 구타를 당하던 최소희가 순간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 귀한 씨. 저는 이제 목격자잖요 근데 그친가 예를 들서 벽돌을 집었으면 누워 상태에서 서서 사람을 향해서 벽돌을 던졌어그 친구는 누워 있 상태로 벽돌을 들면 얼마나 겠요 지상에서 5cm 떨어졌을요 벽돌을 그냥 끌끌듯이 뒤로 이렇게 밀었어요. 만 내라도 그랬을 거니까 중국 뭐천 원대 그렇게 받으니까 살면서 아내 죽을 수 있구나 내를 죽이려 하는 사람한테 내가 또 맞을 수는 없는 거라. 하지만 인근에서 테니스를 치던 유격 대장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유격 대장은 크게 화를 내며 최소위에 대한 집중 훈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유격 대장이 이제 중령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교육생이 그 교관이나 훈육관한테 그 대드는 그 자체를 이제 목격을 하고 나서 저 새끼 죽여라 어디 감이 진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혹독하게 폭행을 당했죠. 첫날부터 군기가 살벌했다고 기억하는 김민엽 씨. 밤에 아침에 이제 들리는 거고 뭐 밤에는 계속. 구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느냐면은 차렷 자세에서 손은 뒤로 하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90도로 넘어지게 합니다. <웃음> 여기서 그대로 90도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몸이 흐트러지거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똑바로.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보통 얼굴 다칠까봐 뭐 고개를 들거나 어깨를 돌리거나 뭐 허리를 틀잖아요. 근데 저희가 멀리서 보니까는 근처 일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젓가락 일자 같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조져놨길래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격훈련. 첫날 이미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밤새 얻어맞은 최소희. 이 친구가 이제 아파가지고 못 나오니까. 얘왼번나와서 그러니까 아프답니다. 했더니 가서 끌고 와. 해가지고 우선 이제 목에다 포승채를 매고 나서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그 교관들이 그 목에다 목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끌고 다어요 끌고 다녔어요. 그거 아니고 그각 교장이 딱도착하면그교을못 그 받으니까 무릎을 꿇혀놓고 이제 그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같은 동기들 앞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동기들 앞에서 완전히 뭐 개가 된 거잖아요. 너는 개야. 너는 전교가 아니야. 너는 개고, 너는 교육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데리고 돌아다닐 때는 정말 자존심도 얼마나 많이 줄겠습니까? 동료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 최소희는 목줄을 맨채 교관에게 따로 끌려다니며 얼차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벽 밑에 이렇게 앉아있다거나 밧줄을 맨 상태로 또 어떤 교관이 와서 이제 뭐하는 짓이야 하면 밧줄을 나무에 걸어서 서있게 한다거나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고영환 씨그 당시도 저건 아닌데 아닌데 도 생각을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 그 친구가 그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교관들의 가혹행위는 거의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이런 어, 강의를 들을 때, 교관이 채소위를 발을 묶더라고요, 밧줄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걸어서 당기니까 이제 거꾸로 매달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꽃갱이 자루로 구나 시는 채로 사정 없이 구나를 때리더라고 비명 소리도 못 질러고 그냥 그렇게 맞는 거죠. 그 중에서도 교관 한 명이 유독 최소희에게 가혹했다고 합니다. 첫 날부터 구타 가심했던 교관도 목에 줄을 매 끌고 다닌 교관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봉 그런 교관 교관을 했었는데 등치가 상당히 크죠. 나도 지금 실례인 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뭐. 목봉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목봉 위에 올라가막그 그 무거운 사람이 막 목봉을 구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계급 죽인데, 그 양반이 좀 굉장히 제일 악랄하게 이제 했어요.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별도의 교관이 최소히 집중적으로 얼차리를 1대1로 한 거예요. 계속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했어요. 훈련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은 잔인했습니다. 그동북유국장이 산으로 이제 둘러대 있으니까 그 소리가 저기 울렸으니까. 그데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아 소리가. 당시 밤마다 최소위의 텐트에 들러. 그의 상태를 살펴보곤 했다는 김태균 씨. 저희가 북한에 침투해서 잡혀도 그런 대우는 안 받았을까요? 정말로. 전쟁포로도 그런 대우는 안 받았을 겁니다. 그냥 그 옛말에 복날에 개패듯이 하순이 고향이었던 그는 동네 후배들에게 약을 구해 매일 밤 만신창이가 된 최소희의 몸에 발라줬다고 합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여기 빼고요. 전부 시감이요 목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흰색이 하나도 없었다고 몸에 이게 매를 맞으면 요그 음. 자리만 맷독이 시커멓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퍼집니다. 음. 한 3일인가 제 기억으로는 새벽 내잠안 자고 안티프라멘을 싹 몸을 도포한다 그러죠. 저게 파스는 왜못 붙이고 안티프라메를 했냐면 파스는 떼어야 되잖아요. 그때 통증이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마사지하고 이제 몰래 그 삶아온 백수 먹이고 그냥 먹어야 또 견딜 거 아닙니까? 다른 말안 하고 오늘 밤 견디면 며칠 남는다. 또 내일 밤 견디면 며칠 남는다. 그러면 같이 손잡고 탈출하자. 본인도 얼마나 그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겠습니까? 그냥 막 소리는 못 내고 내 손을 잡고 막 울었죠. 1주차 훈련이 끝나는 4월 7일, 그날은 활차를 타고 강을 건너는 활강 훈련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활강하러 이거 받으러 이제 그 적벽강 아니 그강가로 가요. 최소희와 고교 동창인 박형순 씨. 그날은 교관이 얘는 부관는 거요. 이를, 어, 그래서, 오, 잘 됐다. 그, 내가, 아, 그때, 마지막에 아침에 토요일날 밥을 타다 줬어요. 승진아, 우리 갔다 올 테니까 너 이제 끝난 거야, 다. 일주일, 이거 이제. 얘네들 안 봐도 돼. 어? 이거 끝나고서 일요일시 쉬고, 다음부터는 그냥 걷고 도피면서 하면 되니까, 이제 잘 됐다. 쉬고 있어. 그래서 밥을 타다 줬어요, 이제. 있어라. 그리고 난 떠났죠. 연병장에 사열대가 있죠. 교관들서는. 사열대 밑에, 이제 최소희가, 조그리고 좀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 바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홀로 사열대 앞에 앉아 있었던 최소희. 그래도 이 교장까지 교육까지 끌지 끌고 가지 않고, 그나마 다행히 그냥 구석에 놔둔다. 하지만 당시 최소희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잘 모르는데도 봐갖고. 눈이 좀 이상하다, 풀렸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입을 벌리고 침도 좀 흘리면서 뭔가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가면서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저는 그 광경을 어 언뜻 보면서 아 유독하다, 사람 얼굴이 아니다, 저 정도면. 훈련을 마친 동기들이 복귀할 무렵, 최소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희가 지난 6일간 겪었던 일들은 훈련이란 이름 아래 저질러진 무차별적인 폭력이자 가혹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군은 최소희가 원래 몸이 약했다며 힘든 유격을 견디지 못하고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온몸에 시커먼 멍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고교 시절부터 장교 인관까지 모든 걸 함께했던 친구. 둘도 없는 친구였일 7명 중라도 둘이 가장 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같은 중대의 바로 옆 내무반. 서로가 있어 힘든 유격 훈련도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절대 죽을이 없다. 그뭐냐 사람의 목숨이 저는 그렇게 어, 약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만 참아라. 왜냐하면 이 유격 훈련을 안 받으면 또 와야 되거든요. 군위관 찾아가서 얘를 좀 어? 후송 보내달라고 졸라지 못했던 것이 어? 두고두고 이제는 후회가 되고 지금도 옆에 있는 것 같고 사망 직후 이루어진 헌명대 조사, 친구의 죽음이 왜 과로사로 둔갑되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쪽에서. 부검학은 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일부. 일부 사진인데, 그, 하반신, 그, 브이, 브이, 데아는데 엉덩이, 허벅지, 뭐, 이런, 이거 다. 거의 까매요. 여기가. 이 하체가 그냥 새카맣어요. 이거 보라고. 이게 사람, 이게, 이게 맞아,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걸. 그래서 이거는 명령백백히, 이거는, 어? 거의 맞아준 거니까, 이거는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그 사진을, 그 선생님한테는 왜 보여주신 거죠 거기에서? 맞냐? 이런, 이런 상황이 아, 뭐 그러더라고요. 맞은 거 맞냐? 어.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신 거예요. 예, 전 했죠. 진상을 조사하는 줄 알았죠. 이거를 왜 어. 죽었는가? 장교 훈련생들이 소속된 육군 보병학교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대장 중명이 나와가지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잘못한 사람은 어미 처벌하고 최승균 소위를 극진히 최대한 예우해서 예를 갖추겠다고. 하지만 얼마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원래 아팠다. 감기가 심하게 들어섰다. 그래서 그 바지 주머니에 감기약 봉지가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감기 몸살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또뭐 간이 비대해가지고 장교로서 훈련받는데 좀그 신체적인 계함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일까. 사체 거만서에 기재된 사인은 청장년 급사 증후군.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사건을 법의학적으로 재검토했던 전북대 법의학 교실 이효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평상이 굉장히 건강했던 청년 또는 장년의 사람이 자다가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채 발견돼요. 이 부검을 해봤더니 질병도 없고 뭐 어떤 약 동물도 나오지 않고 당연히 외력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원인은 모르겠는데 희상하게 계절이 바뀔 때. 그 정도 나이대가 수면중 돌연히 사망하더라 해서 아직은 증후군이라고 붙여놨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근데 비슷한 패턴으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자다가 사망하신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수면중도 아니고 중요한 건 온몸에 어떤 상처들이 있었을 것이 보여지고 낮에 갑자기 쓰러진 것이 목격된 바가 있는데 이건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란 말은 아예 어분성설이고 흔히 우리가 맞아 죽는다고 표현하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근육관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오히려 최소위의 경우 구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이게 안수기 도중에 발생할 건인데 이렇게 돼요. 피부 피하에 쭉 멍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서 맞은 부위뿐만 아니라 맞다 보면 혈액이 지혈이 안 돼. 응고장애가 발생해서 을쭉 퍼져버려요. 그 출혈량으로 사망을 해요. 밖으로생각해서 없어요.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 후에도 사망을 해요. 몇 시간에서 몇주 후에도 그때는 뭐냐 면 이때 파괴됐던 근육에서 나도 단백질이 콩팥의 장애를 일으켜 사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좌멸 증후군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곤장을 수십 대 맞고 집에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음식물 섭취도 못하고 하다가 그렇게 알아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그게 이제 좌멸 증후군. 저는 이제 그게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걸 얘기할 수 있으면 사진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얼마만큼 맞았는지. 이상한 건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인 부검 감정서가 없다는 점. 그 그러고 보니 최소희의 친구가 봤다는 부검 사진도 서류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조직에 대한 조직 감정만 있고 그 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반응들에 대한 뭐 시반이나 이런 반응들에 대한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사진도 없고. 사진이 있었으면 더 어, 그랬겠죠. 네, 그래서 아마 사진을 남기지 않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망인을 부검한 사람은 당시 국군 광주통합병원의 군의관으로 근무했던 양모 소령. 6년 전까지 한 대학병원의 교수로 재직했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양모 소령 양모 지금,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군요? 네. 응. 몇년 전인데. 최소희의 부검 감정서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육군본부에 문의했습니다. 시신 사진이 첨부된 부검 감정서가 없더라고요. 유권기록정보관리단을 기록 확인해보니까 네. 부검감정서라는 이름으로 있지는 않고 감정서철이라는 명칭의 문건이 있는 걸로는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망자의 신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을 보려면 절차가 네.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부검사진의 존재 여부를 알수 없는 상황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까 당시 동북 유격장에 방문했던 ROTC 선배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최소희가 혼자 텐트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눈에 보아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벌써 내가 막 사야 돼 갔을 때 걔가 나를 보고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그, 그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 사람이 봐도 군 의원님, 내가 볼 때는 저 최소위가 상태가 엄청 안 좋은데 왜후송을안 시키고 전나 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후송후송 빨리 시켜서 이러니까 음. 후송못시킨내라더라고 대장 명령이니까 못시킨내라더라고 대장 명령이 나버리고한자를 그, 그, 그 의사가 봐야 되지 대장이 이거 음. 그 환자보나 음, 후송 시켜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훈련 받는데 유기장 걸러 가봐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그런데 그 사람은 나또가봤어그 살릴 수 있는 건못 살리자, 아닙니까? 그 후손 벌에서만 살았다, 아닙니까? 그때 내가 참아그런 살릴 수 있는 건못살리고 군대에서는 계급이 낮으니까 힘을 못 쓰겠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당시 유격대 군의관으로 일했던 윤모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전남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께서 이 상태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빨리 후송을 시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하도 오래 했냐, 일단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생명을 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잘 하도 오래 이냐 일단 모르겠습니다. 얘기 안 나서. 기억이 전혀 안나요 네. 오래된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군의관. 그런데 얼마 뒤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원장 윤입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것 때문에 많은 군인이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다고요? 아 그러지요. 유격 대장도 군복을 벗었고 이분한테 조금이라도 하시하게 대한 사람은 전부 연탄 갔어요. 당시에 유격 대장님도 네. 그분도 군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뉴욕 대장님이 네. 군대생활 일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힘들하는 어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면 문제 된다는 걸 알아요. 유격 하지 말라고 쉬라고 예. 예, 예, 예. 그랬거든요. 네. 문제는 이분이 하겠다고 계속 하고 증상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거의 네. 멀쩡하게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날 최소희는 2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최소희의 죽음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쇼크사,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심장사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군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냥 올바른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믿었는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러, 매달려서 있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그 고추가루 품물을 갖다 거기다 거에다가 그거 하는 그거를 할 수가 그런 그런 그런 짓을 할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나 말이 안돼 그게는 그거는 만행이죠 그거는 미친 짓이죠. 난내 동생 우리 사랑 내 동생 이제 먹고 네. 가족이 풍지방산 다 났는데 한 가족이 없어져 봐요. 그건 풍지방산 다는 거예요. 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 <웃음> 겨우겨우 산대, 요 겨우 겨우 살음아버지 눈도 못 감고 죽도록. 어머니도 아, 동생 이름 부르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웃음>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가해자로 주목된 교관들은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육군 보병학교에 당시 교관들의 명단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교관에 대한 정보는 졸업 앨범에 실린 단체 사진뿐. 이 친구 맞기도 하고. 그런데 동기생 중 여러 시 같은 인물을 지목했습니다. 내기호는 내 만약에 한다면 이, 이 양반 아니면 이 양반 같기도 해요. 굉장히 어깨가 어려웠어. 체육과 출신이라는 것만 들었어요. 체육과 아래서 저렇게 그 강도가 세다. 그 대학교 체육학과 나온 그 중위 그 사람이에요. 몽중위도 그 사람이 가지고 다녔고. 그분이 가장. 네. 가장 악랄하게 했어요. 그분은 반드시 사과를 해된다 가족들한테 사죄 찾아가서 사과를 해된다모 대학 체육학과 출신의 아로티시 19기. 우리는 이를 단서로 1984년 동북유격장에서 교관으로 근무했던 일을 추적했습니다. 네 체육학과 교관님 한번 계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정찰관 그 교관이었고요 체력관 쪽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음. 체육과 애들이 몇명 있었죠? 한 네댓 <웃음> 명 체육과 체육과 박사님 그다음에 김철이 아 누가 있나? 아철이예 체육... 그다음에 노쌤 그다음에 이이이 이신데 이... 이... 사건이 있었던 유격훈련 1주차 과정에선 이 대학 체육학과 출신의 교관은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당시 동복 유격장에서 교관으로 근무했다는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 선생님 맞으시나요? 네. 아, 네. 그 동복 유격장에서 교관하셨었나요? 동복이요? 예. 최승균 소위라고 기억하시나요? 유격 기간 동안 사망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아예아 예, 예. 아, 그거는 기억하세요? 예, 예. 그 당시에 가혹 행위가 심했다라고 증언을 하시는데요. 그런 건 없었고요. 네. 네. 작년에 저희 올때 유격되니까 그 정도 그... 저하고는 관계가 없죠. 저희 같은 경우는 첫날 기억을 했기 때문에. 첫날 많이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네. 그뭐 네. 목봉 훈련을 시키셨던 분이 목줄을 끌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으셨다고 어, 젊은 장교가 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소희에 대한 집중 훈련을 제시하고 병원 이송을 막은 유격대장 전모중령. 86년 10월 26일까지 계속 유격대장만 역임하셨어요. 군복을 벗었다는 말과 달리 이후로도 2년 넘게 유격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최소희 사망 사건이 있었던 그의 가을엔. 참모총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각종 표창과 포상 이력만 있을 뿐그 어디에도 징계나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유역대장은 물론이고 어, 군의관 어, 그리고 보병, 보병학교 소속으로 있던 교관들 등 누구도 어, 징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어, 오히려 어, 부대 등 포상 이력들만 많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작업이 결국은 보병학교 학교장의 진급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장교 훈련생들의 관리 책임자인 육군 보병학교장. 사건 발생과 수사 축소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었지만 그는 이듬해 중장으로 승진했고 육군 사관학교장이 됐습니다. 보병학교장 지모 씨와 유격대장 전모 씨는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은 채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국가가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심지어 사망의 원인도 은폐 축소한 거잖아요. 그건 잘못이에요. 차가웠고 형식적인 법률을 들어서 책임이 없다. 할 것이냐. 지금에 와서 또이 사건이 군에서 사과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까 뭐 첫째로는 관련자들 모두에게는 엄청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준 사건이고 그러니까 군에 대한 어, 사회적 신뢰의 문제도 또 있죠. 그때 당시에 적절한 처벌과 보상과 그다음에 이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은 이제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 뭐 진급을 앞둔 지휘관이 있고, 그게 맞춰서 또 이런 일을 벌인 실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러니까그 수사도 축소되고 수사 결과도 어 사실 자체가 이제 완전히 덮여져버린 거죠. 어느 죽음이나 다 아, 가슴 아프지 않은 죽음은 없지만 이거는 정말 아, 가슴 아픈 죽음의 한 예이겠죠. 최소위의 넋을 달래는 진혼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3 7년 만에 밝혀진 동생의 억울한 죽음. 어느새 반백이 된 동기들이 최소희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내 죽기 전에 꼬기 친구 억울한 을 밝혀 주세면 내가 밝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서 그 친구를 만나서 할때내 꼬기를 들어 이렇게 난 생각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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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비 와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좀 심했던 것 같아. 용서해라. 그러면 진짜. 아무도 사과하지 않은 37년. 가해자들과 군 당국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최소희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건 부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들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은 관련자들이 모두 전역을 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평범했던 한 가족은 삶의 빛을 잃었고 친구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동기들은 평생 무거운 마음의 빚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지 못한 과거 때문에 지금도 가슴 아픈 군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건 아닐까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군이 바로 서려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